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 파상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줄 알았지만 뭐 우리 시장이 원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그 중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했던 섹터 중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중에 lfp 배터리 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lfp 배터리는 어 니켈 어 니튬 인산 철 배터리 요걸 재료를 사용한 이 배터리가 lfp 배터리고 거의 뭐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catl이나 byd가 거의 주력이 주력이 이제 lfp 배터리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ncm 계열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켈 코마트 망간을 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어이 가격 자체가 이제 재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. 그리고 주행거리는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시간이 또 짧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발화의 위험이죠.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이 LFP는 가격이 저렴하죠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니까 가격 또 안정성이 높습니다. 어, 그리고 순, 그, 하지만 단점이 이제 출력이 낮죠 예,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lf p 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저가용 전기차에는 이제 lfp 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어, ncm 계열은 고가 이 전기차에 사용됐던 배터리 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lfp 를이 중국에서 어, 이 쓰기를 좀 꺼려 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 쪽에 이 LFP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LFP 어이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거의 뭐 관심 받기죠. 그래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주. 먼저, 파워넷, 이지, 요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낮죠.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. 상승률로는 이지가 이제 가장 높았죠. 실적으로는 이제 뭐 적자인 상태지만 상승률은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. 평균 PBR이 3.09배 수준입니다. 이 LFP 배터리는. 이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놈이 이제 파워넷이고 오늘 1% 반등을 했죠.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게 SK이노어 같은 경우가 16조, LG엔솔이 이제 대장주죠. 이 무거운 종목이죠. 이 132조의 이 LG엔솔이 어, 뭐 2% 이상 이런 큰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펄은 이제 170배로 LG엔솔이 이제 여중에 가장 그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. PBR도 7배 수준입니다. 그래서 LG엔솔이 어,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고 2차전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네, 얘의 흐름이 거의 뭐 이제 주도하면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이들 종목 관련 기업들 한번 내용과 차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넷 어, 중국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이죠 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,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이 파워 넷입니다 어,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죠 얘도 200일 선도 어, 돌파를 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지, 얘는 세계 유일 산화철 전문 업체입니다. 그 고급 산화철 시장 1위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은 1 2에서 15% 정도를 이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7천 원대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중이었던 이지, 아모그린텍. 어 얘는 ESS 사업 부분이 이제 리튬 인산철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얘는 최근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크게 이제 한번 조정받고 있었던 암호그린테 코인. 어, 얘는 이제 자회사가 l f p 전지 설계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CIS 어 2차 전지 제조용 전극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 LNF, 얘는 뭐 양극화물질 관련주죠. 지금 전에 있던 고점이었던 28만원대에 닿을 때 이렇게 좀 급격히 꺾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가장 큰 저항 가격대죠. 28만원선. SK이노, 얘는 뭐 정유지지만 SK, 자회사 SK온이 이 파우치형 대의 파테리를 어, 개발을 했습니다. LG 엔솔, 어 얘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얘를 양산 중입니다. LG엔솔